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정현태가 사망하기 전에 오세린과 정겨울 두 사람을 모두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정겨울의 오빠 정영준입니다. 정영준은 오세린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녀가 무서운 인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정겨울은 가족이라서 말할 때의 특징이나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결국 정영준만이 오세린과 정겨울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준은 이 작품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31화에서 정영준은 모든 사건의 진범이 주애라와 남유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32화에서 정영준은 다시 남만중을 찾아가서 YJ그룹에 입사하겠다고 말할 텐데요. 그룹의 법무팀장으로서 주애라와 남유진의 범행단서를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영준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좋다 해도 그들을 뒤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주애라와 남유진을 보는 정도고 뒷조사를 한다 해도 그들의 대화를 낱낱이 들을 수는 없죠. 남유진과 주애라의 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었죠. 정겨울도 남유진과 주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만으로는 무리입니다. 물론 서태양이 있긴 하지만 서태양은 너무 착한 느낌이고 답답한 면이 있어요. 시원시원하고 용감하고 또한 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정겨울이 복수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정영준과 정겨울은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문제는 정겨울이 오세린의 모습이라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정영준은 YJ 그룹에 입사해서 남유진과 주애라를 보고 복수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런 와중에 항상 두 사람 곁에 있는 오세린을 보게 되죠. 정영준은 깜짝 놀랍니다. 분명 부잣집 딸인 것 같았는데 일반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그녀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었죠. 그보다 더 놀란 건 원래 오세린은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매우 무례한 망나니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의 오세린은 침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정영준은 오세린을 보며 마치 동생 정겨울을 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정영준은 과거에 악랄했던 오세린의 모습이 떠올라 처음엔 의심을 하며 그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데요. 그럼에도 오세린은 정영준에게 친절을 베풀죠. 정영준은 오세린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남유진과 주애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오세린에게 힌트를 얻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오세린의 말투나 행동이 동생 정겨울과 너무나 똑같아서입니다. 이때 정겨울도 복수를 위해선 오빠 정영준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세린의 모습으로 정영준에게 오빠 나 정겨울이야 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겨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은근슬쩍 자신이 동생임을 알리는 단서들을 보여주죠. 결국 정영준은 오세린이 자신의 동생 정겨울임을 알아 봅니다. 정영준은 오세린에게 너 혹시 겨울이니? 라고 묻는데요. 정겨울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 나 겨울이 맞아!" 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두 남매는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정겨울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고 정영준은 그제서야 다 이해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협동하여 쓰레기 악당 주에라와 남효진의 악행을 파헤치고 완벽한 복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영준이 오세린이 동생 정겨울임을 언제쯤 확인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좋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준 정겨울 남매의 시원하고 완전한 복수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